안녕하십니까, 코스모사피 성기현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신제품 신벌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 뉴프로덕트 2022년! 이 보기에는 고대 유물같이 느껴지겠지만, <웃음> 고대 유물이 아닌 2022년! 뉴 프로덕트입니다. FX 로우 크래쉬입니다. 그 질전에는 FX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FX 시리즈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심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벨 종류도 있죠. 네, 네네. 그 안에서 로우 크래쉬라는 심벌이에요. 이두 모델이 스몰 벨, 라지 벨 이렇게 나뉩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한 인치수는 안 나왔어요? 아마 만드시는 분들도 <웃음> 인치수를 맞추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 제다가 포기하신? 이렇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지름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구매하셨는데 이 택배로 받으셨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누가 밟고 지나갔는지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 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로우. 네. 그 질전에서 심벌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리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순벌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벨이 좀 작고요. 요거보다 여기 좀더 크네요. 그래서 라지 벨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단순하게 이 크기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뭔지 알았어 차이나랑 크래쉬의 중간입니다. 차이나랑 크래쉬? 그러니까 트래쉬랑? 랑은 다른 거예요. 차이나의 음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아, 드라이한 거. 드라이한 네. 거. 엄청 드라이하면서 트래쉬랑은 다릅니다. 트래쉬는 차이나의 색깔을 가지면서 소리가 뻗잖아요, 트래쉬는. 얘는 뻗진 않아요. 뭔가 계속 소리가 깔려서 가요. 차이나와 라이드의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택을 세게 주면 차이나와 크래쉬의 중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정확한 건 스페셜 드라이보다더드라이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드라이한 신거는 처음 봤어요. 라이딩 잠깐 해봤는데 이게 좀 서스테인도 짧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평평하게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서스테인이 짧다 보니까 이 노트를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서스테인이 짧으면은 그만큼 소리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엣지딱 쳤을 때 뭔가 그런 임팩트 있는 저는 그냥 크아 이런 소리 나요. 크아. 질전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찾다가 분명히 이런 소리에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도 어떤 싸구려 금속으로도 요런 심벌 소리는 낼수 없을 거라고 질전에서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요번엔 라지벨 과장님께서 한번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 소리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이거는 벨을 작게 만들었잖아요. 약간 소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요거는좀더 이렇게 굴곡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소리 밸런스가. 그리고 확실히 이 스몰 벨이 서스테인이 조금 더 길어요. 벨이 작아서 그런가?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자의 소리를 들려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상에서 난 봤어. 이 스택스로 쓰는 걸난 봤다고. 아, 저희도 한 번도 이렇게 쳐보진 않았어요. 이두 개를 한번 스택스로 써볼게요. 합체! 합체했는데 이게 착 달라붙지가 않아요. 제 소리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오묘합니다, 오묘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할수 없는 그런 소리인데 일단은 소리가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뭔가 수준으로는 판단할 심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적인 그 프로 드러머들이 솔직히 한번 시연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도 느껴야 될것 같아요. 좀 실험적이긴 해요. 방금 전에 이거 영상 찍기도 전에 질전 아티스트인 김웅기 선생님이 와서 구매를 해가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문할 때쯤 들어오면 은꼭 연락 달라. 내가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왜이 심벌을 샀는지에 대해 대해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드러머들이 이신발을 사는 이유는 정확하게 있을 거예요. 이신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 거고 이신발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 그래야 되나? 게 정확히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신발 라인업에서 들어볼 수 없는 소리를 이제 창조한 거죠. 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좀 가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스몰베리 지금 43만 원입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6만원 더 비싼 49만원입니다. 약간 스페셜 드라이급의 신발인 것 같아요. 금액대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기서 시연을 해보시고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모스 앞에 성경 과장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